네 안녕하세요 브랜뉴뮤직입니다 2022년이 가고 2023년 해가 받았습니다 작년 한해 브랜뉴뮤직 식구들은 저희 음악과 퍼포먼스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나 행복하고 따뜻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보내주셨던 응원과 사랑만큼 올해도 깊이 있는 음악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분들께 풍성한 한 해를 선물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은 개묘년,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는데요 새해가 되면 처음으로 듣는 곡을 따라 한 해가 흘러간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1년을 위해 저희가 새해 첫 곡을 한번 추천해볼까요? 아 좋죠 올해 새첫 곡은 a b 6 i 의 레드업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. 오. 레드업처럼 모든 게 음.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. 저희도 2023년을 a b 6 i 의 색으로 물들일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BDC가 추천하는 2023년 새첫 곡은 BDC의 꽃치피네입니다 호치핀의 가사처럼 올 한해는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2023년이 되시기를 저희 비디씨가 응원하겠습니다. 저희 유나이트는 새해 첫 곡으로 펌퓨얼 스니커즈라는 곡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. 2023년에는 유나이트의 펌퓨얼 스니커즈와 함께 그동안 망상시던 일들을 거침없이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2023년에도 건강관리 잘하시고요. 새해에 더 좋은 모습으로 자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올해도 저희 브랜드 뮤직 식구들과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새벽...